안녕하세요. 더욱 스포티하고 화려하게 풀체인지 된 신형 K5 사이드미러 커버 교체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체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해 볼까요? 준비한 사이드미러 커버의 모습입니다. 블랙 색상으로 교체될 예정인데요. 플라스틱 헤레만 있으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커버 탈거전 무락서를 뿌려 탈거시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얇은 플라스틱 헤라를 사이드 리피터 쪽에 찔러 넣어줍니다. 탈거 포인트의 시작을 리피터 쪽으로 잡아야 수월합니다. 헤라를 이용해 핀 포인트에 접근하면 탁탁 하면서 핀이 분리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커버가 툭 하고 빠질 수 있으니 테이핑을 해주고요. 탈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참 쉽죠? 신품 장착 전물학스를 뿌려준 다음 신품을 장착합니다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맞은편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니 미러 어셈블리 자체가 통일감있어 보이면서 과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